그란다스데살림에라는 yeah, so so so so <웃음> yeah. yeah, so 지역에서 이제 6일차 찬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오늘 오후 한두시까지는 비가 올수 있다고 제 핸드폰에서 말을 해서 좀 걱정되지만 갑니다 오늘은 25km를 가면 되고요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놔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25km인지 27km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제 제가 22km를 걸었거든요 중간에서 한세번 쉬고 두번 샀나? 어제도 비바람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산넘어 먹구름이 낀곳 저기가 제가 어제 출발해서 한참 걸어서 저 아래 댐이 있거든요. 이렇사이에 댐을 지나서 이마을을온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슬레자 길에서는 비가 올것 같으면 미리 한초 우위를 쓰는 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앞에 봤을 때 왠지 오늘또 비바람이 아, 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한초일를입고 갑니다. 해가 치는 지역도 있고 근데 뭔가 레스토랑 같은 데가 오여서 여기서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침밥도 안 먹어서 아침밥 에서 먹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음. 음. 지적성 끼네요. 가게 됐습니다. 반가웠어요. 매번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비바람이 치네요. 비바람 비바람 비바람이 몰아치는. 작지만 이 안에 있을 건다 있어요. 그 여기 교회입니다. <웃음> 플래자들이 뭔가 많이 버리고 다녀요. 저도 어제 짐을 2kg 정도 쓰려고 했으나 그냥 정말 버릴 게 없던데 저. 그래서 짜잘하게 가방하고 막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있거든요. 약간 좀 단단한 고리들, 근데 무게감 있는 고리들이 있어서 한 번도 안 썼길래 그런 것만 좀 버렸습니다. 아 날씨가 언제 좋아지지? 내일부터 좋아지겠지? 내일부터 좋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리스도 아니고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합니까 해가 잠시 빼꼼 졌을 때 조금이라도 담아 놓아야겠어요 지금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건 나쁘지 않죠 딱딱이 한 날씨 햇빛 내리치고 바람 안 불고 비안 불고 안돼 햇빛 어디갔어 햇빛 어디갔어 햇빛 내놔 남의 쏠 하루에 진짜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아이고 비바람보다 더 싫은 게그 가끔 땅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한반 정도 잠겨야 되는데 아 어, 그런 데가 더 싫어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x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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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 part I want to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if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and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 you're spreading sugar on my misery. And I don't think this kind of feeling n 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말과 계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벤, 꼬미다, 마스코타, 마스코타. 좀 쉬었다 가야겠어. 아 힘들어. s t a 제가 술래길을 걸으면서 유일하게 봤던 두 명의 술래자입니다 한 명은 제 우측에 있는 친구 그리고 한 명은 좌측에 있는 친구인데 우측에 있는 친구가 제가 길 가다가 쉬고 있는데 처음으로 본 친구고 좌측에 있는 친구는 저랑 같이 중간에 뭐피레우 마을에서 봤었고 두 번째 마을 어디지? 보레슨가? 두 번째 마을에서도 좀 봤었고 그래서 숙소만 가면은 잘 겹쳐요 저랑 근데 이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동기부여하고자 온 친구고요 네. 근데 어떡하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같은 알베르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왼쪽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근 며칠 전에 좀 힘들었을 때 현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현금을 조금 빌려줬었거든요 많이 아니고 10유로 친로를려줬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오늘 만났을 때 자기가 저녁 해 주겠다고 니뭐 우리나라 해산물이 들어간 입니다 어쨌든 많이 기대가 돼 i t o This is your box. Yes. I think here t called... h oh. es e s e s la de p o s que sigue mi interior, no incluyo. Ok, ok, ok, ok. Mira, está grabando el vídeo. Y saluda a la cámara. Sí. <ríe> y hola. ¿Tío? ¿sí? sí, está haciendo un vídeo, sí. una película. Jejeje. Sí. ¿Vaya? No, pero si no yo te lo, lo digo. Lo Dice que durmió en el occidente, ¿a que sí? Ah, oh, sí. sí. Okay. ¿Y t e gusto? Sí. p u s e n t i e e s í ¿sí? bueno, me no s eh, el olor, ¿no? Eh, e sí. olor, sí, olores m y m a l o Olor, olor, olor malo. <risa> de de voz. Ah. s t a a ¿Cuánto entre h eh, a en mi habitación si no hace? Y sí. vi una cosa para m a r Por eso voy. <risa> <risa> es. <risa> Me pienso que. Ah, por eso. o l t o r como muy. b u a Interesante. Pero e n lo. Bueno. Pues, un aplauso para el cocinero. <risa> ¡Eh! ¡Me sí, sí, sí. voy a m e n e r que matar! ¡Bravo! ¿Cómo es e d i Chef. Chef, chef, chef. Chef. En España también es. Chef. f a h h e h Gracias, Chef. You're very welcome, my friend. Los niños primero, ¿vale? Joder, joder. Joder, joder. And this, if you like this, this is the last touch if you want it. I I really love it. Yeah, I will it. try, I will try. I will try the way you do, so. Okay. Just like that? Okay. Vamos <laughs> a ah. comer. <laughs> Muchas gracias. 아! 사프란? 아! 사프란? 사프란이이파퍼펙좋요이 이거... 의도하지 않게 술래잡길 동료들과 함께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자야겠네요 여러분 안녕 o w r s driving on the high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Every moment I was spending on regrets Was such a waste, such a waste, such a waste Looking on the city lights f l a s h i n g bright in my eyes Look up to the sky and I got this relief